안녕하세요 피터웍스입니다 23년형 투싼 하이브리드로 작업할 VD를 살펴볼까요? 먼저 리어 컴네니션 램프입니다 할로겐 사양에서는 중앙 미등 라인이 없어 좌우 가장자리 부분에서만 미등이 점등되며 정지등은 아웃사이드에서만 나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디자인적인 요소를 제외하더라도 전구 타입은 밝기가 흐릿하고 힘없어 보이죠 출고시 2열 에어벤트가 적용된 모델인데요 아쉽게도 USB 충전 포트가 빠져있습니다 그렇다고 앞좌석에서 손을 주렁주렁 연결해 끌고 오기엔 이관상 좋지 않죠 준비한 부품들은 모두 현대모비스 정품이며 가장 먼저 순정 LED 사양 리어 컴비네이션 램프입니다 인사이드의 경우 크기가 정말 큰 편이네요 할로겐 사양에서는 지원하지 않던 인사이드 램프 정지등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미등과 정지등 모두 LED 광원을 지원합니다 게다가 번호판 등도 LED로 되어 있죠 2열 USB 충전 포트 모듈과 전용 트림입니다 USB-A 타입 포트 두 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순정 회로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전원 공급을 하도록 작업할 예정입니다 정션박스에 접근해야 하는 만큼 전장품으로 공급되는 전원을 차단 후 작업을 시작합니다 트렁크 리드 트림들을 비롯해 아웃사이드 램프, 백패널, 그리고 인사이드 램프를 탈거합니다 칼로겐에서 LED로 변경시 커넥터가 맞지 않는데요 사양에 맞는 전용 커넥터를 사용해 연결해줍니다 납땜과 수축 튜브를 이용해 튼튼하게 연결한 후면 테이프로 테이핑해 잡소리를 방지해주고요 마지막으로 순정 라인을 따라 케이블 타일을 이용해 꼼꼼하게 고정시켜줍니다 신품 램프들을 장착 후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합니다 실내로 들어와 USB 충전 포트 작업을 진행합니다 콘솔 스위치 어셈블리를 탈거한 후 플로어 콘솔을 드러냅니다 사양에 맞는 신품으로 교체한 후 배선 작업을 진행하고요 전원 인가는 출고사양 회로도와 동일하게 작업하였으며 중간 커네터를 만들어 차후 센터 콘솔 탈부착 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탈거의 역순 조립을 마친 후 전원 인가에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USB 포트 두개 모두 조명도 잘 들어오고 파워도 잘 올라옵니다 시동이 꺼지면 전원이 차단되는 것도 확인했고요 테일램프를 작동시켜 봅니다. 미등, 정지 등 모두 떨림 없이 시원하고 밝게 잘 들어오네요. 보호필름을 제거합니다. 이제 전조등 시험기 앞으로 차량을 정렬 후 LED 전조등 작업을 진행합니다 작업 전 모습입니다 세련된 외관에 반하는 할로겐 불빛이 여러모로 아쉬운데요 신형 K5만 해도 LED 헤드램프가 기본 적용되는데 반해 투싼은 할로겐과 LED 광원으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비춰지는 곳의 밝기 수치를 측정하는 칸델라는 신차인 만큼 양호한 편이나 운전석과 동선석 모두 우측 상향을 비추고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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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된 광원에 맞춰 조사각을 조절합니다. 조절 중 확인한 수치입니다. 칸델라는 광원이 비춰지는 곳의 밝기를 측정하는 국제 규격입니다. 합법 인증 튜닝임을 증명하는 사전 인증 스티커를 등록 중에 부착 후 장착 사진 세장과 함께 전산등록을 진행합니다. 별도 구변이나 검사 필요 없이 안심하고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작업 전후 모습들을 확인해볼까요? 역시 NX4의 디자인적 아이덴티티는 LED 테일램프인 것 같습니다. 이상 투싼 하이브리드, LED 테일램프, 2열 USB 충전포트, 그리고 브라뷰 LED 튜닝이었습니다. 해당 작업들은 피터웍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